자, 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윤입니다.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거는요. POE 그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비상벨이 있었는데, 이 비상벨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. 그, 마찬가지로 POE인이 들어와서, POE 뭐다 똑같은데요. 이건 이제 비상벨 보이스 버전이죠. 어떤 게 늘었냐면, 지금 12V 그, 이제 출력이 이제 기능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. 지금 여기, 아, 단자가 지금 이거는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생길 겁니다. 아, 지금 이제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렇고 12볼트 접점 아웃을 빼서 기존 기축 아파트에 보통 보면 이런 이런 그 램프들이 있거든요. 여기도 보면 이런 램프들이 있습니다. 이런 램프들을 어, 동작 시키게 같이 이제 비상벨이 동작할 때 동작 시키게 합니다. 그 동작 형식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됩니다. 비상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. 비상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. 자, 아, 이렇게 동작 되고요. 비상벨이 동작할 때 계속 이제 1 2 v 가 아웃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저희가 어 하여튼 좀더 테스트해서 좀더 이제 현장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시할 때또그 전에 제가 한번더어 아, 이거죠.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다, 그, 되면 요, 지금 뒤집어 까면, 뒷면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, 요, 다 정리할 겁니다. 요, PCB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. 아, 요거, 출시하기 전에 제가 한번더 완벽한 제품으로, 어, 한번더 영상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